오, 어, 내것 <웃음> 안녕하십니까. 노련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깃집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 어떤 고기를 써야 될지 고기부터 정해야 되고 그 고기에 맞는 불판을 정해야 되고 거기다가 연탄불로 할지, 숯불로 할지, 가스불로 할지 이거부터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집을 무쇠에 가스불로 소고기를 하는 대도식당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른 집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지금 제가 좀 그래도 좀 빨리 가게 좀 도와주다가 한 6시 반쯤 출발해서 지금 한 11시 반쯤 됐는데 지금 도착해서 호텔에서 이제 춤풀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점심때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갈거예요 아주 유명한 집이고 장사도 잘되는 집이죠. 불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작해서 만든 집이고 왜 잘되는지 잘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되는 집은 못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깃집도 잘하는 집은 그것만큼의 개성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집들은. 그래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정확하게 좀 소개시켜주려고 미리 그 전날 와서 지금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만 해도 프랜차이즈예요 경기도권도 다 프랜차이즈들이 장악을 하고 웬만한 지방도시들도 다 프랜차이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노포집들 잘하는 집들, 개성 강한 집들 어 자본으로 막 밀고 들어와도 살아남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집 중에 한군데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이 집이 2시까지에요. 그리고 분이 저한테 이 집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트랜스 젠더 분이 이집 진짜 맛있다고 제가 뭐 거기 가서 놓은 건 아니고 산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실처럼 얇게 썰어요. 그래서 그 얇게 썰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면 20분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현지인들이 추천한지 이 집이 왜잘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겸 지금 갈 겁니다. 가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지금, 해운대 이제, 바다 앞에서, 어, 제가 호텔 얻은 쪽이, 저, 조선비치 쪽이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하얀 집은, 그, LCT, LCT 쪽이라서, 지금 한참 걸어가야 돼요. 수, 소주를 또 한잔 해야 되니까, 어, 차를 놔두고, 바다도 한번 보고, 그러려고 지금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한번 싹 보셔야죠 아. 지금 한참 좀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아자 이제 아 찾았습니다 아유 되게 오래 걸렸네 찾는데 아. 해운대 하얀 오징어 집. 이 집이 굉장히 이제 노포집이고술 마시기 좋은 집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은 진짜 안올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어, 완전 구석에 있네. 야, 특이하다. 어, 오케이. 자, 하얀 집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깻잎에 먹으면 음. 맛있다고. 찍었 초장에 찍다고 이거를 초장에 음. 음. 찍어서? 초장에 찍어서 음. 싸먹는 거라는데 나도 처음 와봤어 음. 맛있다. 음. 맛이 나맛 안나지? 맛이 나 진짜 맛있다 정말이야? 응. 레니나 응. 응. 오징어 별로 안좋아거든 그니까 러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응 여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처음 먹어봐서 응. 응. 와사비 찍어 드시든지 처음 먹어요아 응. 응. 응. 아, 와사비 찍는 게 가장 맛있고 응. 네. 네예알 한번 줄게뭐어봐 봐. 야, 이거 맛있다 정말이야? 응 감사합니다. 야. 뭐야? 오히려 음. 좋아. 그지특이하다 음. 음. 어, 되게 특이하네. 음. 아, 되게 아. 재밌다. 어. 아. 그래서 이이 위치에 <웃음> 는 매운 거 골라놨지. 아니? <웃음> 아 매워. <웃음> 오빠 1인분이 이렇게 많아? 15,000원인데 너무 맛있는데 나는? 음. 오징어회만 시키길 잘했다 음. 음, 얇게 쓰니까 이런 맛이 있는구나 근데 그냥 먹어보자 나는 음, 깻잎 음. 향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해? 오빠 먹어봐 음. <웃음> 그냥 요거 요거 아니 와사비. 와사비 장을 찍으래잖아. 와사비를 찍지 말고 와사비장이 제일 낫다고. 뭐 와사비 아. 하잖아 와사비장이 제일 낫고 그다음에 초장인 거 같아. 아까 와사비를 많이 올리더라. 와사비가 굉장히 강하 아, 이거 엄청 강하네 음. 이게 등급이 어? 좋은 등급. 아아사 네. 그냥 먹어도 맛있데 나는 깻잎으로. 아 먹고. 그래 이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음. 너무 괜찮다. 그냥 안좋하는 사람도 다 먹겠다. 는데 네. 음. 음. 스타일 자체는 데스타일이 t 진짜 쓸기 힘들었을텐데 o happy. I'm so h 맞아 맞아 음. 그리고 o 지인들은 y I'm so happy. I'm so h 에 p p y I'm so happy. i 일 so happy. I'm so happy. 아 m s 맞아 a p 면 y I'm s 서 happy. I'm so h 감기냄새가 진하기 때문에 어.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어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 근데 호불호 갈리는 거 알면서도 음. 고집이 있으신 거 같아요 음. 근데 나는 고집이 있는 게 좋아 장사하려면 고집이 써야돼 근데 쓸데없는 거좀 빨리 버려야지 그럼 당 음. 근데... 할수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호으어 갈릴 것 같진 않아 음. 뭔가 막환 음. 냄새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 어? 몸에 뭔가 한방 재료들도 나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감기라고 음. 얘기하기 전에 음. 역시 이상하게 나는 음. 회를 먹으면 음. 느끼하게 뜯다그제어 나는 그래서 내가 1차로 못 끝나는 음. 이유가 한 음. 뭐회안 먹어도 1차로 안 끝내네 너 <웃음> 왜냐면 고기를 먹어 음. 회를 먹어야지 2차로 그니깐 이까지을 해야지 2차 여기가 음. 잘하는 집이야 맞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음. 살아나고 있는거야 최근 블로그가 안 올라와서 걱정은 수 없었는데 블로그가 없는데도 많이 없는데도 꽤 있는거야 그래도 응? 어는 편이지 토요일날 하얀집 오징어를 먹어봤는데 어, 되게 독특해요 어, 제가 이제 오징어나 회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오징어는 평상시 내가 먹던 오징어보다 더 많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자리가 굉장히 안좋아요 자리가 굉장히 안좋은데도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부산 오시면 이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이고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길이 청사포 아닙니다. 가는 아, 청사포 가는 길 쪽이에요. 여기. 바로 아, 청사포 가는 길 쪽인데 근데 이 집에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고 안쪽에 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아,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지금 LCT가 아직 저 분양이나 뭐 이런 걸 끝났어도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LCT가 이제 입주하고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되면 여기가 더잘 되겠죠 어,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내일 행운대 암소갈비 찍기 전에 노포집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고 있는지 살아남는 이유가 있겠죠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나중에 와 보시면 어느정도 아실 것 같아요 오늘 그, 하얀 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